오늘은 전남 유수 백야도 백호산에 왔습니다. 주차는 네, 백야도 산착장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산행 트레킹 시작점은요, 산착장에서 네, 네, 백야휴게소 옆으로 나 있는 네, 마을 골목길이 네, 뒤로 보이는 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단별하게 네, 벽화들이 시설 좀끌고 있습니다. <웃음> 골목길을 따라서요 한 8분 정도 올라서면 네, 백야도에그 차도를 이렇게 건너면 됩니다. 세타 다목적 해관 앞에 시민하게 등산로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선착장에 주차장하고요. 초입이 좀 표시가 잘안돼있으니까 당하지 마시고 쭉 직진입니다. 파란 대문에서 좌회전 뒤쪽 차도로 건너서 저쪽에 좌회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뒤로 백호산오르는 네, 등산로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은요, 생태 탐방로 옆으로 나 있는 삼나무 숲길을 오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죠. 시작점에서요, 백호산 등산로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도 백호산을 가기 때문에요. 조금,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아, 설명이없으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데. 이제 안전하게 요 모든 새싹들이 다 올라오고, 선을 하죠. 파랗게 하죠. 철어로부들었습니다 역시 초입은 조금 오름이 시작됩니다. 네, 옷도 좀 승리하시고요. 네, 이마 등쪽에 좀 땀이 좀 흐르긴 하지만 아, 상쾌히 좋네요. 아주 자연스럽게 돌로 계단이 나있어요. 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아, 여기도 나무 계단을 어, 좀 조정해놨네요. 아 계속 저 오르막길이네. 마음을 찾놨는데아몇 대지들이 못못 어, 오게 해놨을까요? 아 계속 올라가는 길이네요 지금. 산업 빨리 간다고 자랑이 아니야. 정말 천천히 네, 즐기면서 뭐 거미줄 같은 걸 타고 내려왔는데 오 어, 오르막길 올라와 보니까요. 데크 계단길이좀 있습니다 나와부 데크길 을 올라오니까요 이제 좀전망이좀 있습니다 에, 데크이 정말 조망터에 있어요 백야대의 끝은 백야등대와 그 뒤로 제도길도 구멍도가 줄두리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들좀즐 줄게요 또 오르막길이 또 시작입니다 에이, 에이, 기쁨은 잠시 에이. 아우 백야대교도 지금 하늘에 조망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오신 지인들은 아주 힘이 넘쳐납니다. 아, 아, 혹시 아, 오르막길 마지막 지점일까요? 오르막길을 만나는 능선길은 조금 밖으로 가벼워지네요. 이곳은 옛날 집터의 돌담이었을까요? 성이었을까요? 드디어 네일 봉입니다. 1봉 일봉. 1봉이 올라왔습니다. 1에서제 1봉 해봐 281m. 에, 벤치도 있고요. 저쪽 네럭바위에 가서 보면 조망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봉보다는요. 저네럭바위에 올랐으니까요. 저 하도 상하도도 보이고요. 에, 저쪽 오른편에 이건 추도 사도도 보이고요. 아, 이거 쉼터 네럭바위가요 이쪽 조망대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2봉과 3봉이 예, 빨리 오라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럭바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어, 이곳 너럭바위는연소들이 휴식터가 봅니다. 너럭바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로 왼쪽으로 바로 또 이봉을 향해서 아 급하기도 하시네. 정말 <웃음> 아, 막가지마 마시고 이렇게 혼에서 사진 한장 찍고 가시면 너무 좋죠. 전망터인데요. 예, 이봉 가기 전에 조망터인데 하하 <웃음> 어, <완전히 키스> <웃음> 아, 완전 키스바인데요 아저희도 지나온 일봉에 몇 분의 이제 등산객들이 계시네요 아, 의자를 아주 좋은 걸로 멋지게 게좀 네, 나도 습니다이서장나주차한다는 말이죠. 너무너무 좋고왔습니다 아, 베야 선착장이아 대단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봉이 왔습니다. 이봉. 봉보다는요 이봉이 살짝 더 뒤는 너럭바위에 올라오니까 전망이 또더 좋습니다. 아, 또 하산을 합니다. 베야도 선착장에. 약간 네, 두척이 있는데, 또, 어디로가 떠나, 네, 연격도 싫고, 떠나겠지 예, 네, 이어봉에 이어, 이어 저희도 가야 될 삼봉이, 예, 네, 저희도, 또 오라고, 빨리 오라고 지금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예, 저기, 삼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바로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백백 돌아서 다시 이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에이, 곳이 삼봉 산봉 같은데, 삼봉에는, 어, 또다, 뭐, 표시기가 없고요. 하락기 이정표만 많이 붙여졌네요. 뚝뚝 내려가 버린디다, 이거. 아 진짜. 네, 에, 하도, 상도저 사도, 추도, 양도, 에, 동병도 와, 전부 다전해야 됩니다. 여기 백야도 백구산인데 조망이 죽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내리막길에 연속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요 상하도가 또아또 아, 또 유혹을 합니다. 모두 <웃음> 영물이처럼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이런 그 산성 흔적은요, 어, 섬 산행을 하다보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뭐 흔한 일이거든요. 어, 이 길은 또 성이 네, 좀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나무에 비주얼이 쓰여놨을까요? 네,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뿔뿔이 물벼락을 맞습니다. 저희들이요 산나무 숲을 지나서 나무 대각길 내려오니까요 전망대 가기 전에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든요. 사장님, 심도 너무나 좋으시고 아, 음악도 좋은 음악 들나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세요 맛있습니다. 안요하세요안은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요 아 백호산만큼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양쪽으로 오고요 저 멋있네 저끼리 광양 날다 그점대다 어, 회원들 백박 담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들이 있어요. 그 바위에 흰색 잎이가 있거든요. 밤에 보면 흰색 입기 때문에 큰 호랑이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옛날에는 백야도라는 보시면 섬들이 옹기종기 있는 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 여기는 다도해상 국립공원의 맛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섬들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한번고셔서그 행복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